안녕하세요. 주식 필명 새끼 세력입니다. 바이코리아 펀드 다들 기억나십니까? 한국 펀드 시장에 본격적인 출발로 꼽히는 그때 부자들의 리그로 불리우던 사모펀드의 전성시대였던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저도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게 IMF의 외환위기를 딛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1999년 12월 중순입니다. 제가 그 당시 제주도 우도에 사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과 교류가 적었던 터라 뉴스나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을 우리 주식을 사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보고는 한국 국민으로서 주식을 사모아야 한다는 애국 마케팅에 저도 시선이 사로잡혔었던 것이죠. 당시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아마 생각이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또한 큰 마음을 먹고 제주시로 가서 은행에대신증 공계좌를 개선했었죠. 근데 집에 와서 모뎀으로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니 업무키를 몰라서 매매를 못하는 겁니다.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계좌엔 돈이 500만 원이나 있었고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죠. 다시 은행에 나가는데 큰한달 가까이가 걸려서 1월 중순에야 매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초보의 눈에 저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1월 첫 거래일에 찍고 밀리는데 지금 안 사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주가가 다시 올라 버릴까 싶어서요. 그래서 상계동원산업, 담배인상공사 삼성물산, 한국통신프리테리였어요. 단 k t 프만 빼고요. 저 당시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격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원산업이나 삼성물산, 담배인삼공사는 크게 손실을 안 보고 나올 수 있었죠. 지금이나 그때나 업종 대표주고 우리양주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500만원이 450만원으로 되었고 소 뒷발로 뒤잡는 격으로 사이버텍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규주였는데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침 야후 사이트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대박이 나버리게 됩니다. 한 4배 정도 수익 보고 팔았더랬죠. 문제는 지금 같으면야 한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하지만 적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던 거고 하여튼 저거 하나로 2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보고서는 순간 제가 주식이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당시 2천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식 책을 사서 보게 되는데 지금이야 서점에 가면 방대한 정보와 날고기는 대단한 사람들이 책을 내어 놓았지만 그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연히 나는 매일 주식 투자로 40만원 본다란 책을 보게 되었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하면서 주식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본업을 하는데 물고기를 키우는 일에 방해가 되더군요. 주식시장을 매일 쳐다보니 중독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고 난 뒤에 시세를 확인 안 하면 밥도 못 먹을 정도의 중독증에 걸리는 건 다들 똑같나 봅니다. 조국증도 생기면서 유명한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추천주라는 것을 매수하다 보니 조금씩 계좌가 손실이 나더랍니다. 앞서 제가 봤던 책에서는 손절매를 잘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정말로 사자마자 내리면 기계적으로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손절매란 잘못된 매매 타이밍에 대한 나의 마지막 회피죠. 절대 제대로 된 타이밍에 들어간다면 손절매란 걸할 필요는 없겠죠. 헌데 내 계좌는 손실이 나는데그 주식이 다음 날 보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환장합니다. 그래도 책에선 손절을 잘해라고 하는데 하면서 또 사고 떨어지면 손절합니다. 바보같이 항상 고점 매수만 해놓고서는 기계적 손절매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시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도에서 친구와의 동업이 끝나고 저한테는 대략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계좌에는 처음보다 못한 35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이제 집에서 쉬는 겸 주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곧장 부산으로 가버렸습니다. 허나 집에서는 부모님이 계셔서 눈치가 보이던 때이니 저는 매일 근처 PC방으로 갔습니다. 계좌에는 총알을 충전하면서 다시 2천만원으로 만들고 그 책을 옆구리에 껴고는 마치 주식의 고수가 된것 마냥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제 주식 인생의 새로운 것즉 작전주라는 것을 만나보게 되었던 운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PC방에서의 사장님께서는 매일 차트를 열어놓고 주식에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주식을 하시는 것을 보고는 한달 정액제로 3만원이라는 특가로 출근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셨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사장님께서는 저보고 저쪽 구석으로 가서 매매를 하라고 하며 친구분을 함께 소개시켜 주셨고 그분께서는 슬리퍼에 운동복 바람에 맨날 머리도 안 감고 나오셔서 모니터 앞에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시켜 드시곤 하였습니다. 저보다는 한 10년 연배로 보이시던 분이 글쎄 알고 보니 제가 매일 들어가던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친구분께서는 지금의 유유제약. 당시 유유산업을 잘 보고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들어온 정보가 있으니 두달 정도만 엉덩이 붙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크게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500만원 가량을 투입시키고 나머지 돈으로 매일 단타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놈이 진짜로 지루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위로 한 번씩만 요동을 치고는 장기 평선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디어 간다며 신나하고 있으면 또 피레침을 놓고는 또 미동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며 생각이 들고 답답하기만 했었죠. 그렇지만 그 친구분도 마찬가지로 미동도 없었습니다. 단타도 절대 안 합니다. 저 상식 선으로는 점상으로 열방은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 혼자 속만 타들어간 것이죠. 지금에서야 그 기다림이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는 기간이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는 세력들이 야속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버는 순간보다 매매 자체의 재미를 느끼는 중독증이었기에 항상 손해만 보고 있었습니다. 매매를 안 하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계좌에 주식이 없고 현금만 있으면 손해보는 기분 드는 거요. 지금 안 사면 저게 확 오를 것 같은 기분 다들 공감하시나요? 그리고는 장이 끝나고 보면 항상 주식이 장고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계좌 평가는 마이너스로 찍혀버리고 못 팔고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웃긴 게 다음 날 장이 시작하면 평가금은 플러스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친구분께 너스레를 떨며 이것 좀 보세요. 잘 오르죠 하다가도 마감할 때는 또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익실현이라는 걸할줄 몰랐고 매일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예수금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어코 미수금까지 만지게 되어 두어 달이 다 되어갈 때쯤에는 미수금 노을안증권사 전화에 매일 악순환이 펼쳐지기도 했었군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게그 당시에는 더욱 철칙처럼 지켜졌고 저는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팔 생각을 했기에 야속한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항상 끼고 다니던 책의 저자가 부산에 강연을 온다고 합니다. 저는 데이트레이딩의 주제에 더욱 깊이를 깨달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뒤풀이를 하자는 형식에서 부산 데이트레이더 모임이 생기고 그곳에서의 제첫 번째 주식 인생은 변화를 일으킬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모임에서의 건배사는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찬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건배를 할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었는데이 말이야말로 고수의 매매 기법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 어느 날 유유제약은 연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점상이 아닌 갭을 주고 양봉으로 뛰어서 급등락을 형성하며 상한가에 안착하고 8배가 뛰었습니다. 저는 진지게 털렸기에 벌지도 못하였고 친구분과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돈을 벌으셨죠. 그렇다면 부부는 얼마나 먹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친구분께서는 딱 2.5배를 수익이 나셨고 사장님께서는 4배를 드셨습니다. 8배가 뻥튀기가 되었는데 새끼 세력이었던 이 친구분께서는 올라간다는 건 알지만 얼마나 올라갈지를 모르셨던 것입니다. 억대의 자금이 들어가 있었고 몇 시간을 흔들다 보니 못 버티고 분할 매도하다가 결국 다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분께서는 어떻게 네배를 드시게 되었을까요? 이 유제약이 웃기게도 장이 열리고 딱 11시까지만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출근 시간이 딱그 시간이었기에 컴퓨터를 키면 상한가에 안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옆에서 보며 정보를 조금 안다고 해서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볼놈은 보는가보다 싶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첫 주식과의 운명이었고 설레이고 소중했던 추억입니다. 저의 주식 인생 이기를 회상하며 부산 데이트레이더 모임의 그날로 또 사연 남겨드리겠습니다.